소개해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포천 여행을 왔습니다. <웃음> 그 정도로 <이러고> 있어. <웃음> 저희 오늘 그 감성 캠핑도 하고 포천 여행도 할 거예요. 그래서 포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가. 오시첫 번째로 다녀온 포천 여행지는 포천 아트밸리입니다. 자연 속에서 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포천 아트밸리는 연 인원 40만명이 찾는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힐링 명소래요. 그교 표를 사겠습니다. 포천 네. 시민은 안 계세요? <웃음> 오셨네요 아 이게 입장료도 들어가는 건가요? 입장료 예 기본 입장 료 발생되시고 모노레일은 선택 상황이시고요안녕하요 와, 와, 와, 진짜 무섭다. 조금 무섭지아 네. 진짜? 조금 무섭다. 왜 무섭지? 난 탈만해. 그냥 앞에만 보면 돼. 아래를 보면 내 입장이네. 흑희가 네. 저번에 저희가 여기, 같이 갔었어요. 네, 네, 네. 포천 아테밸리에서 제일 예쁜 꽃이거든요. 저희 그두분 기대하셔요. 진짜 예뻐요. 뜨근 뜨근.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 오! 뭐야? 진짜 오! 예쁘지. 와, 진짜 우와? 예쁘다. 야, 색깔 봐. 물 색깔 봐. 오! 진짜 완전 우와, 색깔 이쁘지? 와 아트밸리에서는 그림 같은 에메랄드빛 호수와 예술 조각 같은 절벽을 볼수 있었어요 여기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던 곳이던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도 진짜 예쁘게 나와서 이렇게 잔뜩 찍었어요 여기서 그 아까 쓴 포천사랑 상품권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귀엽지 않냐고 네사고 싶어서 하세요 카메라 진짜 진짜? 저희가 오늘 사랑 상품권을 쓰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줄게요 쳐주... 포천의 <웃음> <웃음> <바> <웃음> <바> <웃음> 발전을 위하여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복 받으세요 우와 <웃음> <웃음> 많이 돼아 <웃음> 이쁘잖아 이거 봐 야, 알았어, 야, 야, 배고파서 손이 떨려서 안 들나. 모노레일 하행은 내린 곳보다 조금 밑에서 타시면 됩니다. 15분마다 운영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장소로 어른들의 힐링 놀이터, 카페 숨으로 갔어요. 어, 아, 저기요. 너무 해. 카페 내 예쁜 정원? 힐링존이 있는데 모토가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더라고요 여기 커피뿐만 아니라 디저트 종류도 꽤 많으니까 포천 오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오늘 캠핑하는 거 진짜 예뻐 거기 계곡도 그 있어 응. 이름도 계곡 계곡이 있 그럼 우리 안에 들어가? 계곡 안에? 아 다행이다 살가 고아 싫어 <웃음> 진 사람이야 이긴 사람이야? 진 사람 진 사람이야. 아니 그러면은 아. 그렇게 하 리스 찍을 때다 한번만 더 잡고 있길래요? 이거 너무 좋아? 리스 찍을 내 너무 잖아 엉덩이 엉덩이 탈퇴할 수아 싫어 너무 좋아 오래 엉덩이 어, 살면 되지 떨무지 나가라니면돼 아, 이런만하면안 돼, 잠깐만. 젖네 뱃인가? 젖가가위라이트처럼외로 소개는 있어야 아니, 물, 물 밖으로 나와 있잖아. 내가 보세요. 저 공포, 물이야 미아요 초콜릿 피즈 너무 맛있어. 음. 어떡해? 네, 이런 것도 좋지만, 고기를 원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 아 생생. 우리 언니들 이서 못하는 게 뭐야? 못하는 게 뭐예요? 진짜 어, 저 말해도 돼요? 저답정맞아 <웃음> <웃음> 근데 방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웃음> 맛있었어. 맛있네? 아 진짜 미안한데 며칠 전에 어. 진짜 비싼 스테이크를 먹었어 어. 진짜 그 리바이가 한마울 나왔는데 와 맛있겠다 아니 근데 그게 25만원인가? 근데 그거보다 맛있어 이게 진심이야 나 25만원짜리 맛있고 나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포천 여행 마무리로 완벽하게 끝낸 오늘 감성 캠핑은 바바빌리즈의 지원으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바빌리지의 미니타프는 여자친구들끼리 혹은 여자친구와의 캠핑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쁘니까요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캠핑 등 어디에서나 제일 예쁘고 감성적인 공간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감성을 더해주면서도 캠핑 여행의 휴대성을 곁들인 캠핑템을 제가 두 가지 정도 추천해드리자면 와인 칠링백과 인센스 홀더 이두 개는 꼭 가져가시길 바래요 와인과 함께하는 여행에 편하면서도 엣지 있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인센스 홀더는 정말 미니멀해서 캠핑에 가볍게 가져가서 사용하기도 편한데 힐링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제일 좋았어요. 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제 생일 파티. <웃음> <웃음> 약간 그 절벽 아래 에 있고 이게 물 있었었잖아요. 맞아. 그 뭐지? 아트밸리였나? 아트밸리요. 안 되는 좀 기억을 하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특히 그 마지막에 아그 바바 빌리지 그, 그 차, 뭐지? 아지가 음. 챙겨온 그거. 카프요. <웃음> 명칭을 아, 이번 기회에 배우시는 게아니 기억이 안 나. 배니그멀지아까을우는게 아니라 미용라 명사, 그 네. 명사, 명사 아센스 인센스 을 아니라 무용실우라우는 인센스까지. <웃음> 네, 는게단그게아일기대되아는인아니아 <웃음> <리스>. <웃음> <너의 리스는 웃음>